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고등학교 2학년 이과문과도 아닌 인생수업중이신 최하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얼마전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주연이라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를 못알아듣더라고요 내 얘기인가? 최하영 이름까지 얘기했는데도 한참 뒤에야 알아채다니 너무한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원래 평소에 좀 느리긴 해요 아그 친구가 느린 게 아니라 세상이 빠른 거긴 한데 아무튼 쏘 so 속상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친구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으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요 주연아 듣고 있니? 듣고 있다면 지금 당장 떡볶이 만들어줘 먹으러 동행할게 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네 어, 이주연의 동행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 해봤어요. 어, 이제 몇 명째지? 이제 절반 정도 온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떡볶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떡볶이처럼 굉장히 친근하지만 항상 무대 위나 연습실에서 매운맛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또이 친구한테 미안한 점이 있어요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제공을 할 건데 과연 좋아할 수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거든요 떡볶이 빼고 요리를 못한다 사실 제가 다른 요리도 요새 좀 하고 있거든요 자신 있는 요리가 많은데 어, 오늘은 그 친구가 원하는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원래 좀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햄버거를 만들었더니까요 햄버거. 근데 진짜 맛이 빅맥이었어요. 사실 이 떡볶이가 제가 이제 잘하는 떡볶이인데 크림 떡볶이에요. 근데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떡볶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양파 끝! 누구나 쉽게 어, 떡볶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컨하고 양파부터 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바로 넣으면 됩니다 한번 씻어서 그냥 본인이 썰고 싶은 대로 써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빨간 떡볶이 만들까요?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 크림 떡볶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 사실 이 휘핑크림이 아니라 그냥 생크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 모르고 휘핑크림을 가져와가지고, 플랜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레드 떡볶이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자, 오일이 있어요, 혹시. 볶아주면 돼요. 센불에 빨리 볶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으로 합니다, 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진마늘, 반 스푼. 이제 빨간색 떡볶이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고추장! 물이 한강인가? 물 맞나요? 편집.. 편집해주세요 아 망했다 아뭐 망해 아 기다려봐 아 진짜 아 이거 100% 맛있어 이거는 어?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간이 진짜 아예 안돼 있구나 이게 뭐 간장을 넣을 거예요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두 스푼 정도 중감으로 합니다. 아, 중앙에 빠졌네요. 설탕에 빠졌네. 써야 이제. 다 만들었어. 근데 저는 계속 간을 봐줘야 돼요. 처음 만들었어, 빨간색. 아. 처음 봤어, 빨간색. 아. 빨간색은 사실 잘안 만들었어. 와 이거는 맛있을 수 밖에 없다 고추장 좀만 더 고춧가루를 넣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뒤에 왜요? 네. 이거 원래 이거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자 여기서 고추장을 더 넣으시면 안돼요 왜냐면 고추장을 더 넣게 되면 많이 텁텁해져가지고 맛있겠지. 아, 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찌개야 이 정도면 주연아. 아 물이 많아? 아니 떡 들어갈 거 생각해봐. 김치찌개 막 이런 거 참치 김치찌개 끓이는 거 같은데. 근데 나는 졸일 거야 그 또. 자 이제 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떡 한번 씻어서 넣어내돼 혹시? 씻려서 안 불려일 건데. 그냥 도와줄까요? 어, 야, 도와줘. 빨리. 좋아, 동행해주시겠습니까? 동행해주세요! 도와줘! 벌써 얼마 큰데? 다시. 한. 한 주먹만 넣면 어, 딱그 정도? 에이. 아니야, 왜냐면 뿌니까. 에이, 아니야. 수 주먹, 수 주먹. 그래. 이 정도는 어때? 물을 많아서. 나한번먹어봐야 돼? 어, 먹을래? 음, 느낌 있지? 소금? 잠시만. 좀 짠맛이 필요하지? 달기만 하지? 반 짠이 없잖아. 뭐 문제지? 휘핑크림은 왜 있어? 아 이제 이따 넣으려고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 어. 있다가? 좀더 매콤한 넣으려면 어떻게 해? 청양고추 필요하죠? 어 벌써 근데 부, 부풀었어 뭔가 달라졌어? 소금이네 살 나왔어 같아. 나왔어 매콤해 심지어 그지아 어, 근데 뭔가 맹한데? 왜냐면 청양고추가 필요해 사실 근데 청양고추가 없으니까 그 대체로 고춧가루를 대체할 수 있지 근데 조금 쫄이고쫄여볼까어쫄이고 쪼리고... 넣어야 될까? 그래 떡이 근데 이렇게 엄청 커지네 음. 더쫄아지고 고춧가루 넣으면 끝 뭔가 딱 깊은 맛이 느껴지면 좋을 텐데. 아, 그 다진 마늘인데, 그거?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어우! 괜찮아? 살짝만 매콤하워 괜찮지? <목소리> 뭔가 시큼한 게 느껴지지 않아? 시큼한 게 느껴진다고? 아닌가? 너 떡볶이에 치즈 뿌리는 거 좋아해? 좋아하게나 수장을 <웃음> 반, 반 스푼만 넣어볼까? 내 네. 요리 토치는 거 되게 싫어해 아, 치즈? 넣을래? 응 치즈 넣는 거 좋아해? 응. <웃음> 아, 맛 어때? 애매 아, 맛 맛없진 않아. 응. 맛없진 않은데. 애매해. 좀더 뭔가,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 라면 스프인가? <웃음> 너무 짜졌다. 물좀 음, 넣을까? 그래. <웃음> 아까 전에 물 많이 넣어서 물을 좀 뺐는데, 이번에또 물을 넣네 근데 계속 우리가 추가해서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면 되겠지? 뭐가 필요할까, 장민아? 내가 보기에는 음, 음, 음. 라면 스프 깊은 거. 맛은 다진맛은 이니라니까 이게 고추장을 더 넣어야지 그 맛이... 고추장을 더 넣으면 엄청 달걸? 왜냐면 떡볶이에 고추장... <웃음> <웃음> 내 먹어봐 내가 먹어봐? 응 어. 근데 떡이 되게 맹맹하다 아 떡이 맹맹해? 음. 아직도 짜지 않아? 응. 괜찮아? 치즈 넣는다? 치즈 넣는 거 좋아해? 응아 <끝> <끝> <끝> <끝> <끝> 진짜 아, 넣잖아 이거 아 넣자 넣을게 응. 이러고 살짝만 더 졸이자 너 진짜 짜게 먹는구나 짜게 먹는 거안 좋은 습관이야 <웃음> 아, 너왜 자꾸 묻냐? 계속? 됐다! 저 이제 예쁜 그릇에 담을까 거기다 담을 거야? 그렇게 한 번에 다 담아? 결국은. 다 되겠지? 될거 같은데? 오.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아왜 이러냐 <웃음> 물좀빼어 국물만 좀 빼면 되지 않을까 좀 덜까 <웃음> 영롱한 빛깔 맛있겠죠? 오케이 어? 고양이다 아기 고양이 네 원래 제가 딱 만들고 이제 동행이를 소개해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약간 그 위기에 맞닥뜨려가지고 큐를 먼저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위 피입니다. 사실, 도와주려고 갔다가, 크게 사실 도와준 건 없어요. 그냥 먹어보면. 맛있어. <웃음> 그냥... <많이 도왔어. 웃음> 많은 맛을 봐주잖아. 네. 아무튼. 먹어볼까? 네. 먹어보자.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랑 또 다르게 맛있어 보여. 맛있다니까. 저는 치즈하고 같이 먹을게요. 그냥 신전인데? 그래? 엽떡인데, 그냥? 근데 비주얼은 살짝 그쪽 같긴 해. 어, 상... 아까랑 좀 다르게 맛있는데? 그냥 너무 엽떡 맛인데? 네. 조금 순한 맛. 응. 음. 이렇게 먹기만 하면 돼요? 진짜? 그럼 먹어요? 떡볶이 좋아하잖아. 응. 음. 최근 떡볶이 먹었어. 응. 음. 요새는 잘안 시켜먹는 것 같다? 아니야 예전에는 진짜 맨날 먹었어 맞아 요새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안 먹는 것 같은데? 저도 원래 떡볶이를 도대체 왜 시켜먹는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그돈 주고 이거 왜 시켜먹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빙수랑 똑같은 거라고 너가 생각하는 빙수랑 전 빙수는 제가 잘 시켜먹고 왔니다 떡볶이 근데 뭔가 내가 시키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근데 항상 키업에가 가서 응. 한입씩 얻어먹고 근데 왜 시켜 먹는지 알겠다 이제 응. 요새 제 지내지? 요새 뭐 열심히 컴퓨터 준비 이제 같이 안 살다 보니까 <웃음> 맞아요 서로 안부를 물어봐야 돼요 요새는 숙소에서 뭐해요? 넌 그냥 방에서 그림 그리거나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해? 응. 나도 근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었거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한테 복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좀 딥해진다고 해야 되나? 음. 근데 나는 원래 사람 자체가 살짝 딥하잖아 그럴수록 주변에서 야야 야, 나와 나와 야, 놀자 이렇게 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는 뭔가 방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방에 <웃음> 그래? 가만히 혼자 그냥 영화 보, 보거나 그림도 그리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청소를 좋아한다고? 내 방. 나? 난내 공간은 깨끗해야 되거든. 음. 뭐 단체 공간도 깨끗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혼자 깨끗하게 쓴다고 되지, 되지 않더라고. 그치? 응. 넌 거기 살만해? 살만해. 방은? 우리는 되속조용 해. 우린 시끄러워. 왜냐면 우리는 지금 네명이고다 음. 방에만 있으니까 우린 그래도 거실에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너가 거실에 많이 안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이제 안 나타나지 음. 방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음. 왜냐면 나는 진짜 22년 20... 만에 처음 방을 써봐 혼자 본가에 살 때도 누나랑 쓰고. 집에 방이 세개면은큰 누나 작은 누나 안방이죠 엄마 아빠 방 음. 나는 항상 거실인 거야 음. 그래 서 나는 혼자만의 공간이 없었어. 아, 한 방. 그래? 응. 좋더라고. 근데 멤버들 내방을 부러워해. 너 방을 방에 돈을 많이 썼더라. 맞야 사실 별로 들어간 건 없는데. 어. 응. 되게 뭔가 많던데. 응. 아니 근데 너 방이 제일 깨끗해. 정리가 돼 있어. 맞아. 근데 뉴방도 정리가 돼 있는데 옷이 더 많은 거야. 어, 뉴방은딱 진짜 유방 뉴방 같더라고. 응. 그 저희 방을 보면. 그냥 안 봐도 멤버의 방 아, 여기는 누구의 방일구나 응. 맞출 수 있어요 본인의 응.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방인 것 같아요 특히 주연이방내방뭐야나 네네네네네 깔끔해 그너 같아 그냥 니방 네 같아 내방내방 네네방 같아 어, 아직도 그대로야 뭔가 추가 안 됐어 어 나는 절대 그렇게 꾸밀 수 없거든 너처럼 꾸민다님 꾸민다님 꾸민 거라 생각해? 그런 아, 뭐거 아니었어?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될것 아, 왜냐면 거 책상도 너가한 거고 응. 옷걸은 것도 그러니까. 너가한거 아니야? 나는 실용성 책상은 어쨌든 내가 뭐 앉아서 쉴때 필요한 거고 내가 뭐 없어, 꾸인게 응.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 일단 그책상이 문제인 거 같아 응. 책상 너무 커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큰데 근데 너가 좋아하는 거는 응. 혼자 서 노는 거 뭔지 알겠고 응. 너 싫어하는 거 뭐야? 내가 싫어하는 거? 응. 뭐. 이게 조금 이상한데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 좋아하잖아 좋아 응. 근데 혼자 있는 게 싫어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뭔가 이제는 혼자 있기 싫은 거지 유기적이네 <웃음> 조금 이상해 <웃음> 그게 이제 혼자 있다 보면 또뒤페주고 고립되니까 외롭잖아 맞아. 그게 싫은 거지 와, 나는 요새 진짜 혼자 있는 게 진짜 싫어 일시라도 혼자서 못 있겠어 혼자 막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어, 혼자 다니는 걸 어. 좋아했어. 혼자 걸어 어, 다니지, 혼자 가만히 절대 못 다니고 있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밥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사람이 참 이상한 거 같아 바는거 같아. 응. 너도 바뀔 거야. 근데 나는 원래 신, 예전 응. 어릴 때는 혼자있는걸못 하고 무조건 누굴 만나야 됐었거든. 응. 근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이제 나는 사람하고 잘그 교감을 응. 못 하겠어. 약간 너가, 너가 이 뭔가 일을 안할 때도 그 너가 일을 할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이렇게 뭔가 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음. 나도 몇번 이제 내 친구들을 볼때 항상 너도 같이 음. 이렇게 만나서 보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 친해졌잖아.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너를. 조금 여는 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순간까지 기다리기가 난 힘든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어, 사람하고 들 이제는 소통을 많이 줄이고 이런 거지. 점점.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나이가 점점 차면 찰수록 난 편해질 줄 알았거든. 사람한테 음. 다가가는 게. 음. 근데 점점 더 그니까 뭘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아니요. 다가가는 성격이잖아. 나? 아니야. 아니야, 너는 다가가는 성격이야. 나 다가간다고 생각하는 줄한 번도 없어. 나도 너가 안 그런 줄 알거든? 어. 근데 너는 생각보다 다가가는 성격이야. 아, 있거든? 그래? 어. 어떡해? 이래서 우리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만약에 나였으면 처음 보면은 그냥 인사하고 그 상대방이 뭔가 얘기할 소재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말을 잘안 하는데. 너는 어떻게든 어떤 소재를 만들면서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 아 그래? 난너안 그랬, 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너가 점점 바뀌는 것 같더라고 뭔가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가? 내 마음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연습생활 제일 길게 했잖아 거의 그치 이 회사에서는 내가 우리가 아... 연습생 때 생각했던 아 내가 데뷔하면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 너무 크지 사실 너무 커? <웃음> 왜? 어떤 부분이 있어? 게 뭔가 사실 연습생 때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렇지 좋은 것만 어. 보이잖아 멋진 것만 어. 보이고 잘된 것만 보이고 그렇지. 데뷔하고 나서 부터의 생각보다 생각했던 삶하고 완전 다르잖아 첫날 딱 늦겠잖아 어. 준비하는 거 과정부터 완전 어. 이제 그냥 딱 거기서 완전 나는 달랐지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지금 하는 일을 그냥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는 항상 생각했어 근데 그때 생각했던 그때 생각했던 내 이미지하고 지금의 나는 좀 다르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그죠. 멋져 보이고 싶었어 그때는 그때는 1초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멋있는 그런 어, 어. <웃음> 알지 나도 멋있는줄알았어 내가 어. 멋져 <웃음> 지금 보면 조금 좀 그러긴 한데 <웃음> 그때 당시 지금 보면 네. 이불키이지응 지금 나는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치? 그냥 사람 자체가 멋있는 거 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눈빛을 쏴야지. <웃음> <웃음> 어, 맞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웃음> 어. 이 카메라가 날 잡으니까 여기서 어, 아주 강력한 눈빛을 한번 쏴줘야 되겠다. 어, 뭔가 그렇게 항상 이렇게. 그게 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자체가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 맞아. 그런 게 사실. 되게 멋있지. 그치?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그럼 다뭘 해도 멋있어. 그럼 다뭘 해도 멋있을 거야. 어, 어, 너가 생각하기에. 더보이즈로서의 Q와 그냥 인간 지창민의, 인간 지창민의 차이점은 뭐야? 처음에는 차이가 너무 컸어. 근데 이게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아진 것 같아. 음. 뭐 나는 사실 일하는 내 모습도 너무 좋고 평상시 내 모습도 너무 좋지만 이젠 조금 더보이즈 Q하고 지금 내 자신하고 조금 음.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 예전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이. 딱 분리가 어, 있어. 두개 이상. 의 골프가 했을... 너무 아, 시... 어. 딱 있어갖고. 어. 이게 난가, 이게 난가 계속 헷갈리고 막 엄청 걱정하고 그치? 고민하고 이랬었거든. 많이 비슷해지고 음.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너가 더보이지의 실세로 유명하잖아. 아닌데 <웃음> 더보지실세로 아닌데 계속. 아니 근데 왜. 나는 그게 나는 여태까지 난 그거 있어서 한마디도 뭐 이렇게 뭐 말하고 그런 적 없는데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웃음> 왜 그런 거 <웃음> 같아? 너 니가 생각했을 때는 왜너더보지실세가 너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해. 멤버들.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얘기하고 잡아줄 때 얘기해주는 사람이어서?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영향력 그, 그런 것도 있는 것같아 뭔가 연습생 때 내가 제일 오래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는 게 있었잖아. 어 형들이 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너의 말을 멤버들이 좀잘 듣고 그냥 너의 말을 항상 잘 따르는 이유가 너가 말을 잘 해줘서도 있는데 응. 그 말에 힘이 있고 약간 뭔가 신뢰가 있는거지 왜냐면 너는 그렇게 하니까 음. 너는 아까 말했다시피 너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진짜 항상 깍듯하게 이렇게 잘하고 그런거가 이미 너가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어저 사람 나, 우리한테 이런 말 해도 돼저 사람 말은 해도 돼 들어도 돼 라는 생각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있는거야 뭐지내생각은 그래 그래서 네가 하는 말에 있어서는 다 수긍을 하는거지 근데, 그랬, 맞아.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 응. 연습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떳떳해야 된다. 그렇지 맞아. 그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그래야지 내가 말할 때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있잖아. 음. 그래서 그랬었나 봐. 그 예전에,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유럽으로 갔을 때, 응. 너나방 응. 같이, 같이 썼지. 계속 썼잖아 응. 나는 그때 일단 너무 신났었어 이거 풀어가지고. 나 좋았어. 근데, 근데 너가 나한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맞아. 친구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웃음> 그랬잖아. 맞아. 그때 되게 힘들었었다고. 그래서 사실 최악의 힘듦이 그때였지. 그래? 어. 근데 내가 조금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다고 했잖아. 맞아. 그때 그랬어. 근데 진짜. 나는 진짜 몰랐었거든. 너 너도 <웃음> 그때 되게 신나했었고. 맞아. 심수했잖아왜또 <웃음> 힘든 그 이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일단 내가 응. 눈치가 없어서 아니야 근데 <웃음> 내가 많이 미안하다. 티를 안 냈어 어떻게 보면 유럽 투어가 내, 나한테는 굉장히 큰 패밍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아너 스스로? 응. 네 스스로? 왜냐면 그때가 진짜 모든 최고치였어 그냥 내 상태 유럽 가서 이젠 조금 뭔가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돌아다니고 사실 그게 제일 좋았던 거였어요 음... 되게 편안한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최고치로 막 가다가 생각해보면 되게 유럽에서 나 자신을 치유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주변에 도움이 뭔가 필요했던 거 같았는데 나는 항상 그러고 혼자 이겨내보자 근데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나한테는 좋았어? 어 아유. 가장 나한테는 우와. 좋았던 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국 돌아와서 말을 하지. 근데 나는 원래 말을 하지. 아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 생각해봤을 때충문이가왜말안 어,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같아너 너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완전 유럽 갔다 오고 완전 DR 얘기, 얘기 얘기한 여기 얘 거잖아. 그치. 근데 응. 우리 그거 비홍킹 응. 인터뷰 했었잖아. 응. 근데 사실 그게 나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어. 이게 나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거니까. 그렇지. 나도 그걸 응. 하면서 어 나를 알게 된 거지. 맞아. 조금 조금 더 알게 된 느낌. 근데 그 인터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이해할 이해가 되고 어, 이해할 뭐라 해야 되지? 거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터뷰 중에서 가장 나를 제대로 담은 게그거인것 어. 같아요. 그 전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겁이 났었어. 겁이 난 상태에서 음. 조금 완벽한 솔직함은 아니었잖아. 음.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곤 싶었지만 다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뭔가 사실 겁나고 음. 이렇게 해도 되나? 음. 이렇게 해서 솔직함이 조금 묻어난 영상이었는데 요번거 인터뷰는 진짜 나 자신을 많이 음. 보여준 것같아어난 지난번에는 약간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음. 말하는 게 뒤죽박죽이야. 음, 너무 다 동떨어지는 어. 걸 말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한편에 뭔가 자소서를 쓰듯이. 끝이 쭉 이렇게 쓴 거지. <웃음> 떡볶이 어땠어? 맛있었지? 응. 음. 어, 생각보다 괜찮아. 그지 어. 근데 항상 이랬던 거 같아. 어. 근데 어. 나는, 나 항상 모든 요리할 때, 어. 진짜 그 레시피랑, 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몇 리터, 뭐, 약간 몇 숟갈, 고추장 몇 숟갈, 이런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절대 안, 그냥 네. 내 감으로. 나는 그런 거 무조건 봐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수제버거를 만들었단 말이야아너얘기했어 다음에 요리해줄게 그래 <웃음> 근데 항상 이래 항상 뭔가 불안해 왜? <웃음> 너가 해줄 때는 뭐 아, 나도 불안해, 불안해 내가 나 뭔가 어설퍼 어. 근데 생각보다 결과물 괜찮아 어, 어. 이거 그냥 엽떡 만 아니야 소시지 맛있어 솔직히 진짜 그치 조금 순한 맛 아니, 착한 근데 맛에 비주얼도 똑같이 생겼어 어. 맞아 맞아 비주얼이 <웃음> 진짜 <웃음> 똑같이 생겼어 비주얼이 그냥 엽떡이야 오프닝에서 너를 떡볶이 같은 동행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어 되게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떡볶이의 매운맛 같은 그런 카리스마도 있기 때문에 <웃음> 떡볶이 같은 동행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봤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좋네요 뭔가 친숙하지만 없어서는 안될것 같은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어 다시 않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가 있어. 뭐? 동행 이행시. 아, 동. 준비했지? 와나 아니 나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나는 알지. 나 진짜 이동 동글동글하게 행 행복하게 살자. <웃음> 좋은데? <웃음> 어. 동글동글하게 행복하게 살자. 어. 일단 오늘 제가 만든 이렇게 떡볶이도 먹고 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진지한 얘기도 하고. 좋았는데 네. 음, 어땠어요? 뭔가 작년에는 되게 많이 진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올해는 많이 사실 얘기를 못했었요그렇뭐 음. 그런 둘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래도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어, 공식 인사가 있어? <웃음> 어 그러면 일단 를 보내주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네 저도 좋았어 음식도 맛있었고 맞아 맛있었어 어. 그러면 인사하자 다음화도 같이 걸을래요 아 나만 하는 거였어? 어.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아, 예. 아. 이러니까. 뭐야? 혼자 <웃음> 갖고 왔어? 아 원래 어묵도 볶아서 넣어요 물 넣, 먼저 넣고 볶아 끓이는 거죠 너무 많나? 괜찮아더 넣어야 될까요? 한, 숟갈? 한 숟갈보다 더 넣어야 될까요? 네?